근데 오프닝 때 이렇게 중근한 방으로 서 있는 크루는 참 우리가 그냥 유일할 거야, 그렇지? 에이 옛날 사람들은 <웃음> 무슨 물? 뭘... 원래 우리 되게 딱딱 각져서 했는데 케빈 님 바꾸신 거예요. 내가요? 너무 각져 보이는 거 같아. 뭔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있어봐. 이러면서 바꿨다고. 제 아니야. 안그랬어 그러면? 그랬어 그냥 우리들끼리 <웃음> 맨날 줄 서있다고 하니까 우리들끼리 우리 그냥 우리들끼리 한번 놀아보자 라는 식으로 서보자 했어 우리들끼리 우리들끼리 아니야 그 이게 톤이 굉장히 다른게 연비는 뭔가 내가 혼내듯이 야 너무 딱딱해 보이잖아 그냥 자유보면서 투디는 야 우리 노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 톤이 너무 잘하잖아 지금 같은 주제가 뭐야, <웃음> 다니 다녀? 금반 비슷하면 됐지 얌마! <웃음> 무슨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아니 나도 지금 담배 프레임 씌우는데. 야너 너 담배, 담배 끊어. 담배 <웃음> 끊어. <웃음> 담배 끊으라고. 담배 <아이씨> 끊어. 씨! 죄송합니다 하피디님. Hot b u t t e <웃음> 나한테만 그래 <웃음> 나한테만 그래 제가 멈췄는데 그럴거 같아서 내가 멈췄지 근디가 죽기전에 드랍 더 C C 라 그러면 똥싸달란 얘기 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 무슨 컨텐츠인가요? 오늘 캐빈님은 보육원 교사입니다 개성의 눈을 떠버린 멤버들을 데리고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들을 물리쳐 지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화성인들이 네. 침공했다! 화성 갈 거니까 <웃음> <웃음> <이런 모습을 봤어. 웃음> 아니 화성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비소라어 그게 근데 얘네 이렇게 뭐야 얘 물이 <웃음> 지혼자 작아졌어 갑자기 어떻게 작아졌니? 쟤 어떻게 작아졌다 어, 선생님 작아졌어. 저도 작아졌어요 선빼님 장빼님 뭐야 선생님 날아가요! 선생님 날아가요. 선생님 날아가요. <웃음> 이게 뭐야 갑자기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우리 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개성은 야 이러고 간거야? 와빠 <웃음> 야아 빠르다. 진짜 빠르다 그래 룰렛은 왜 돌렸니? 어차피 나면응왜 음, 돌렸니? <웃음> 어차피 나면왜 돌렸냐고 선생님의 개성은 카피카피 룸룸이에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아이씨 노잼 <웃음> 아이씨 그냥 팔꿈치로 팍 그냥 <웃음> 노잼 스트라이크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오 지금 라미 능력은 어디 보자 이게 불인데, 안만 봐도? 바쿠고에요 바쿠고 바쿠고 너는 진짜 폭발이랑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웃음> 이것만 나오네 아주 뭐냐 이약 물고 이것만 나와 왜일까요? 와! 오, 뭐야? 오 이런 느낌이고. 오, 어? 뭐야, 쌤이 변했는데? 말파이트야? 우리 CN쿤 막무가내로 그렇게 옷을 벗어지게만 안 돼요. <웃음> 선생님 저 버슬펌이에요. 제 스트라이크 맞으실래요?한테도 아니고. 으악! 잠깐만. 야, 이거. <웃음> 어, 허리 꺾인다. 야, 이거. <웃음> 선생님 어때요? 아파요? 야, 이거 허리 꺾여. 조심 좀 해. 자, 기다려 봐. 이거 제트 버. 어. 아.. 시간 끝났네 카피카피 <웃음> 룸룸 시간 끝났어 아.. 기술 좀 쓸라 그랬더니 오 뜬다! 뜬다! 이게 어, 내 능력인가 봐내 몸이 뜬다! 아코로악사 <웃음> <사람이> 죽잖아! <웃음> 어. 외계인 침공했다는 건뭔 얘기야 근데? 몰라 아까 잠깐 들어와 보니까 하늘에서 뭐 떨어지던데요? 우리 여러분들아 저기 보면은 알수 없는 건물이 있어요 저기 보여요 탑? 네네저도 어, 네. 네. 한번 가보도록 해요 우리 선생님이 네, 먼저 가서 확인하고 와주세요 <웃음>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 뭐죠 능력 어떻게 어요 나는 니네 능력 썼는데요 안돼 그러면 무능력이에요 <웃음> 오 자 능력은 능력 거 나란 쓰레벨 올렸어? <웃음> 레벨 안 올리면 안 써지거든. 이게 그리고 아빠, 아빠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뭐뭐뭐뭐뭐 우와! 스탯을 찍어야지 능력을 쓸수 있는 거예요. M 키를 누르세요. 아 음. 스탯 안 찍어지는데요? 안 찍어져요. 다들 키보드에 M 이 없는 건 아니죠? 어? 예? 네? <웃음> <웃음> 선생님 아니 아니 플래시밴 아니 아니 M M 영어 M이요 M이요? 와 또? <웃음> M이? 우와, m 선생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니까요 정말 나쁜 선생님 와, 지금 저한테 M이 없다고 하신 건가요? <웃음> <웃음> 키보드 얘기입니다 키보드 얘기 네 키보드 얘기입니다 차차 우리가 레벨을 올려가면 되시겠어요 아니면 스태미나 포인트 같은 것만 좀 얻을까요? 아또 얻어졌어요 아이, 뒷소리 좀 막아주세요 <웃음> <웃음> 재밌냐? <웃음> 재밌냐고. <웃음> 나다 어, 봐봐. 우와 우와 우와. 오, 뭐야? 우와 우와. <웃음> 그러면 안 보이니까 그냥 없는 셈치고 진행할까요? <웃음> <웃음> 좋아요. 아아 아. 아, 아. <웃음> 왜 자꾸 누가 여기다 돌을 쌓는 거 같지? 이거 원래 있었나 이렇게? 일단 우리 스탯부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챙겨 볼까요? 네. 처음엔 체력 몰빵 하고 시작하죠. 저는 스태미나 그냥 엄청 올릴래요. 그래요. 전 스테미나 20, 그 다음에 헬스에 10정도 할게요 전 5520이요 5520 아니잖아 <웃음> 틀렸잖아, 구구단이 5520 이랬는데? 있을군. 틀렸어요, 5525에요 왜요? 설명해주세요 그러면은 <웃음> <웃음> 어디보자 어떡하지? 뭐 피타고라스한테 전화해야 되나 이거? <웃음> 아니 바나나 다섯 개에 다섯 개짜리 다섯 묶음이라 하면 되잖아요 어? 니가 선생해라 <웃음> 더 낫네 더 낫네 니가 <웃음> 더 낫노 아니 근데 그래서 언제가 저기 <웃음> 그니까 러 가자 아니 잠시만 야 너네 능력이 근데 왜 이렇게 꾸지냐? 한편이 것도 좀 복사해보자 네. 아 죄송한데 누가 자꾸 제 능력 지우거든요? 어난거 같아 그만 지워 나 뭔지 몰라 이거 이레이저래 야 잠깐 저거 뭐야 얘들아 저 저거 봐을 뭐야 야뭐하야 뭐 아, 알쿠고 와우. 야 잠깐만 아 뭐야 이건 오 아니 선해놓고 뭐하는 거야 와 알쿠고 야, 싸워 알쿠고 싸워 와 뭐야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얘네 어떻게 싸우는 거야 이거 그게 아, 예. 띄워 그래 띄워 띄워서 낙뎀 나 나는 도망칠 거예요. <웃음> 나 죽어요, 선생님. 야, 와돌던지는게 얘네였네. 아, 야 돌을 얘네가 던지는 거였어. 야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야, 야, 야, 야, 투디야, 투디야, 너 능력 좀 빌리자. 내 능력 빌린다고? 어, 야 이거 이레이즈 아이였냐? 야 이거 잠시만. 제발하세요, <웃음> <웃음> 선생님. 머슬폼이야. 안돼. 한편 아람이야. 연비야, 내가 도와줄게. 플래시뱅. 어, 어, 머슬폼이야? 죽어 엄마. 죽어. 그렇지. 나 피가 너무 없어. 얘들아 선생님이 구해줄게 이건 뭐예요? 아, 선생님 재능력으로 구하시면서 왜 그렇게 생색내세요? <웃음> 한편아 이거 너가 하는 거니 건축물? 네네. 이거 감옥이래. 시멘트 감옥. 어 그러면은 외계인들 좀 가둬봐. 어. 오케이. 근데 이거 없어진다 시간 지나면. 죽어. 죽어. 그렇지. 우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캐캐캐캐캐캐 뭔가 불안하다 이거 불길하다 얘네 어어 한패나 근데 c 이 &E 능력 좋다 돌 그냥 깨부숴버리네? 근데 선생님 혹시 예. 그 능력 대쉬 예. 써지나요 세번째 스킬? 세번째 스킬이요? 네저 키가 작아서 안써지거든요? <웃음> 그러면 우리 씨앤쿤는 성장을 더 하도록 해요 선생님 네. 이건 쓸수 있어요 에, 에. 어머? 아! 어... 허리 휘어요? 아예 밤이 깊었으니까 우리 슬슬 좀 거처부터 좀 마련을 하는게 아니라 저 건물 가자고! 밤이 깊었네 <웃음> 저 건물 좀 가자고 얘들아 좀 제발 그냥 형님 저... 저 레드블라이트에 감염됐대요 선생님 몸이 아파요 어? 라고 아, 아! 아! 아! 아! 쿠고야 글붙이... 내가 안했어! 나 능력 안 썼어! 나 죽어! 불붙이는게 너야! 어! 먹어! 나이나안 <웃음> 썼다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학생한테 미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미션 명령어 있어요 설마 이거? 보육원이면? 이거 뭐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아니고 이거 나의 히어로 유치원이야 <웃음> <웃음> 선생님 피카츄 돈가스 사주세요 뭔 소리 하는거예요어 뭐야? 야 불들 날라다니는거 뭐야 이거? 어야 뭐야? 여기 뭐 날라오는데 얘들아? 오 뒤에서 막 쏜다 얘들아 뭔일이야 아, 지금 아나 자꾸 체력이 달아 왜 달지? 나도 체력이 달아 어 된다! 된다! 밥 주세요 여기요 김치 먹어요 우리 착한 어린이는 아니 나이스 여기서 내가 길을 만들어 주지. 오, 오 그래 길 만들어 줘. 어니 네 혼자 가면 니 혼자가 버리면. 떨어지. 요까지가 한계라네. <웃음> <웃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선생님이 돌킬게 샌다 죽어요. 네. 어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저거? 이거 레드 블라이트 저거 블럭 한번 밟았더니. 밑도 꽃도 없이 계속 죽는데? <웃음> 에헤, 선생님 저 이런 거 주었어요. 그거 뭐야? 상자에 있던데요왜 그런 총이 있어? 웬 총이 있어? 우클레 길게 누르면 쏠수 있어요. 어 나도 총. 심지어 안 쏴죠? <웃음> 아니 그렇다고 학생들을 겨누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이 감염증부터 어떻게 좀해야될것 같은데? 그니까 치료해야 네. 되는데 우리 친구들 감염증부터? 선생님 치료할땐 위스키가 최고랬어요 <웃음> 어 <웃음> 얘들아 누한테 들었나요? <웃음>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 한잔 해봐 <웃음>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외계인 잡으니까요 아까 무슨 발전과제같은거 떴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되지 지금? 야다 가오지 마 라미야. 감염된 사람들 밑에 블럭이 그거 바뀌어 감염된 블럭으로 진짜로? 어. 어 아나 그래서... 아까 바뀌는 거 봤어. 나 봐, 이거 봐. <웃음> 나 이게 서 있기만 해도 어, 이렇게 바뀌어. 어. 야 애들아 저블럭 밟지 마. 어? 어 바뀐다 이거. 나도. 아이고 이거 격리해야겠다. 아이고 격리해야 돼 이거. 어 애들아 잠깐만 여기 있어봐 연구하고 올게. 절대 나와선 안 되는 것이야. 빗소리 시엔이 라미는 여기 안쪽에 좀 대기하고 있으려무나. 우리 아이. 그러면 계속 이대로 죽어? 너희들은 소중한 샘플이 아니.. 아.. 소중한 학생들이니까 예? 샘플이요? 기다려봐 네. 선생님이 구해줄거야 어떻게든